저희는 지금 오늘 어, 우리 졸탄극장 졸탄쇼 와크샵을 갑니다! 예! 아! 자 도착했습니다 역시 뭐이 자연의 아름다움 가평 우리 목적지인 가평 풀빌라 드림 까지는 뭐한 6분 정도 걸리네요 가기 전에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 시골 풍경입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데라도 이렇게 가볍게 아, 이런 풍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제가 너무 좋네요 좀에 어? 아, 있는 게 자식이잖아 네. 했습니다. 자 간장이야. 음, 와, 녹는다 녹아 와. 어, 자투 너무 맛있는데? 민이와진가 도착했습니다. 문준환 동 옆에서 뭐 했습니까? 뮤지컬 노래만 계속 아, 아. 음, 아. 아니 아니. 지금 치가 뭐 어. 있나 봐요. 연습해야 된다고. 어, 어. 러시피 보고 계셔 하고 조라고 알아다. 그래 가지고 계속 옆에서. 지금 안에 삼육동 안에. 신이 보고 계셔. 막. <웃음> 여자 안 나오는 거야지 그거. <웃음> 아저 뒤에, 자, 저 뒤에 서 있다. 예. 네. 그림자가 아, 네. 네. 네. 네. 아, 제가 다 도살했어. 한번 불러 주세요. 네. 원투 레츠 고. 그거 자꾸 우리 아빠 되게... 잠들지 아니. 못하는 밤. 작은 숨소리 마저리, 그림자대로 숨고 마시분 저걸 시 1시간 30분 배었다 세상에, 그것도 운전석은 한쪽 귀로 듣게 되잖아. 어. 어, 오른쪽 귀로 계속 여신이 보고 되기 시작. 엄마가 옛날에 샀던 그님이요거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가서...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풀빌라 드림, 풀빌라 드림! 가평이구요, 어, 지금, 전반적으로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경치가 되게 좋아요. 우리 아프나. 와 야, 소개합니다. 자, 소개해주세요. 야. 자, 부해조움즈 자, 오늘 편은, 자, 부해조움즈 아, 우선 보시게 되면요. 이최강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오. 이게. 이야. 안전이 <웃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이제 바로 볼까요? 예. 오. 구해줘, 구해줘, <웃음> 구해줘, <웃음> 구해줘, 구해줘, 엄 오. <웃음> 그냥, 네. 야, 바로 앞에 최고의 수영할 때 너무 좋겠다 이게. 그렇죠. <웃음> 자 그리고 저는 이걸 <웃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죠? <웃음> 왜 여기다 올려놨지? <울려놔야>? 아.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이게 선이 이게 달랑 달랑. 예, 그리고 또 재미를 낼 것이다. 그리고 키 작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분이 좋아, 어. 여기가. 아, 각자 놀아, 지가 <웃음> 아, 바로 가깝네. 야, 진짜 수영보니까 저기 안됐을 진짜 웃기겠다. 음 벌칙으로, 벌칙으로. 자, 여름에 따로 와야겠다, 여기는. 다시, 아, 다시 벌칙. 한번, 여름에 다시 한번. 벌칙. 한 번, 한 번. 우리만 탁구. 난또 물쟁이잖아. 탁구 탁구 한번 쳐야지 형님. 탁구 출발자. 탁구 출가자 와우 재밌겠네요자 네. 오늘. 아 먹을게 오늘 해산물이야 거의다. 해산정상 해산 해산 그 실내 스파를 못하는 게좀 아쉽네요, 그죠 하지만 다음번에 여름 때 여기 바로 와서. 실내 스파. 아 실내 스파. 일... 실내 스파. 실내 스파인데요. 실내 스파 리클라이. 아 실내 스파보다 실내 슈퍼. 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바비큐, 바비큐 파티 자 체육관입니다 오 와우 휴오 체육관 좋아요 넓습니다 웅장해요 야 저기는 족구를 치고 여기는 야구하고 공이 나오나봐 자 어? 아, 여기는 야구장도 있고요 골프장도 있고 든든합니다 뭐다 있네요 대단한데요 왔을 때 뭔가 좀 가족들이나 연인들 쉽게 놀기 편하게 야구 공도 던지는 좀 좋은것 같아요 어, 좋아요 하지만 항상 피칭 머신 이용할 때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아온 손님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200평 짜리 체육관 되게 크네요 뭐 축구도 할수 있고요 어, 발야구, 배구, 탁구, 골프 야구도 막 골프, 공이 막 던져집니다 저절로 자동 기계 때문에 대단한 곳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는 도착해서 신나게 몸을 풀고 잠시 저녁때 바베큐 파티를 해야겠죠 바베큐 파티 가가가. 한 마리에 딱 오니까 좋네요. 겨울이라 수영은 못 하는데 아, 여름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공연하고 그러면서 공연 팀들하고 이렇게 워크숍을 왔는데 워크숍 할때 현대 와서 바람도 세고 생각도 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고기 먹어야죠. 아날 좋다. 뭐가 나무를 찍어야돼요 나무 어, 자 이제 옷을 가아입고 문어 네, 그리고 사이 머스켓 딸기 등등을 먹으면서 잠시 후에 시원해. 2차전 시작하도록 합니다 2차전. 술판 2차전 레츠고 <웃음> 서울로 갑니다.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웃음> 새벽 6시까지, 5시, 6시까지 먹어서 지금 뭐 몰골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그 밝은 에너지와 꽉 찼던 에너지는 다 소진하고 <웃음> 에너지 소진했습니다. 네, 어 영수, 영수 대표도 어제랑 틀리죠? <웃음> <웃음> <웃음> 아... 양이형도. 아... 어, 근데 양이형, 양이형 아... 양기 형도 양기 형도 양기 형 있는데... 어? 양기 형이 그나마 제일... 같은... 소아을안 했어요! 어장을 안 했어요! 어... 안 했어요. 아, 어. 어. <웃음> 그래도 에너지 있다 같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듯 여러분들 어... 놀러가서는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웃음> 그냥... 재밌긴 했습니다 아... 진짜 졸탄 걱정... 그래서 술탄쇼 재밌게 또 마다 음, 음. 놀아야죠 에이! 에이! <목소리> 술 많이 먹지 마그요술 많이 먹지 마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데?